이거를 한한 한 30개 이상 깐거 같은데 30개 이상 같더라고요 탄력 있어요? 오 탄력 있네 이거 속이 씨가 없잖아 씨앗이 안 달려있죠? 그만큼 과가 치밀하다 진짜, 진짜. 이떼어보서가 네. 눈으로 보이네 괜찮아요 음. 부스부스요? 부수, 음. <웃음> 증수가 한 30% 대비 나오는 거 같아 30% 증수가 네. 있다? 아. 작년보다 당년보다. 네. 아, 그럼 당신은 당년보다 돈을 좋아하겠네. 한 네. 아, 네. <웃음> 1억 이상은 해야죠. 네, 저는 충남 아산에한 오이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오이밭은 염류가 높았는데 염류도 잡고 또. 이 토양이 떼알 구조로 바뀌면서 수확량이 무려 30%나 증수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피가 얼마였어요? 600평 잡고 한 9천 이상은 했죠. 이거를 한... 한 30개 이상 깐거 같은데 다 30개 이상 깐다고요? 30개 못다을라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깠다고 봐야죠 와 30개가 깠다 깠는도 네. 지금 계속 올라오네 그럼요 내림 작업이니까 음. 내려주면서 또 크고 음. 네. 지금 하나 둘셋넷 네. 다섯 f 잖아요 네, 색깔 좋고 색깔 좋고 연도 아네 루멘토하고 음, 제균 박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자 가성비 괜찮으니까 루멘토 음, 재균, 재균 박사는 뭡니까? 그게 누림에서 나온 건데 제균 박사는 이제 미생물 네. 네, 미생물인데 아주 탁월해요 네. 그리고 루멘토가 이제 뿌리 밝은제인데 같이 브러스에서 같이 융합해서 주면 어, 효과가 어, 타사 제품보다 학연이 좋다 음. 그걸 느꼈고요 어 재균 박사는 이제 잿빛에는 이거예요 잿빛 제빛은 그냥 한방이에 한방 재균, 재균 박사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재균 박사는 이제 곰팡이 올 시기, 시기가 한 3월 달이잖아요 뽑힐 네. 때부터니까 3, 4한 2개월은 연면 시비를 하면서 썼고 이제 관주할 때는 재균 박사하고 루멘토하고 썼고 음.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재균 박사는 루멘토는 뿌리 성장을,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어디에, 어디에 쓰셨어요? 어, 비료하고 타서 쓰기도 하고. 처음 간주할 때. 때. 네. 처음에는 안 썼고요. 늦게 접해서 3월 말 정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도, 예, 그래도 어,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 음. 뿌리 밝은 역할이 대단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포기 간주부터 하자는, 네, 예, 내 혼자만의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죠. 진짜 이거예요, 이거. 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유기농 자재 괜찮아요 제가 컨디션을 한 네. 4월 26일 날 처음 썼어요 네. 쓰고 딱두 번째 썼거든요 그때부터 효과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15일에 한 번씩 그래한번 내일 모레 정도 한번더 쓰면 세 번째 거든요 네. 두 번째 정도 쓰니까 어, 소량이면서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2만 5천원 짜리인데 반만 노래 음. 4천 배를 하라 소리잖아요 네. 그런다는 한 병을 다까넣었어요 네. 그런데 25,000원이면 싼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썼어요. 네. 뭐가 좋아져요? 아, 이게 착과가, 연속 착과하고. 줄주이달리네이 예, 이게 컨디션 효과가 이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잘, 잘은 땄는데, 오늘 쉬운 세 짝을 땄거든요. 네. 많이 땄셨네 50개씩. 어. 100개씩은 아니고, 이게 3,200주 정도 들어, 들어갔거든요. 네. 작게 딴건 아니죠. 진짜 연속 작과가잘 됐네 아, 낙과 아, 하나도 없어요 네네, 네네. 어, 어. 탄력 있어요? 오탄력 있네 이 속이 씨가 없잖아 씨앗이 안 달려있죠 그만큼 과가 치밀하다 어. 어. 기가 막혀요 맞지? 달짝지근하지. <웃음> 달짝지근해? 진짜라니까. 응. 어지간한 참외보다 낫죠. 음. 소리가 응. 아삭아삭한 소리가 막 나요. 오이김치. 그리고 담으면 아 단단하니까 갈수록 이게 맛있거아요 그죠? 전화 한 100통 했어요. <웃음> 왜 귀찮겠지. 맨날 카톡. 알려고 응. 했죠. <웃음> 네, 물... 내 거로 만들자. 재균박사하고 아... 네. 그 아... 루멘토가 그렇게, 그렇게 뿌리었는데이 네. 예. 뭡니까? 지금 제균박사에는 그삼종 미생물하고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질소 성분하고 효소가 들어가 있고 루멘토에는 인산가리 뿐만 아니라 킬레이터 아미노산 이라든지 붕소 그다음 어 미량 요소들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 뿌리 발근제하고 다른 거는 얘네들을 성분 함량을 식물의 딱 조건에 맞게 어떤 식물의 조건에 맞게 요렇게 뿌리 성장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루멘토를 단제로 사용하기 보다는 제균 박사와 혼용으로 사용했을 때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일반 다른 제품들보다도 1.5배 이상 효과가 더 좋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좋습니다. 저인 박사 루멘토가 아까 그렇게 그 신경 조건이 안니다 그러는데 예. 왜 그런 겁까 그럼 미생물이 일단 토양에서 갉아주는 힘들 그러니까 토양을 어 염류라든지 아니면 토양의 상태에서 남아있는 영양분들을 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얘네들미생물이 토양을 음. 이렇게 갉아 놓습니다. 떼알 구조로. 떼알 구조로 갉아 놓은 상태에서 루멘토가 식물에 이제 흡수될 수 있는 요소들을 길을 열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서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아손 만들니까 흙이 왜 이렇게... 들어가요? 뿌리 상태 좋죠. 이가 하얗게 올라온다. 색은, 색은 장뿌리보다 색은 역할이 <웃음> 많이. <웃음> 네. 이 영양분들이 다 얘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 그렇죠. <웃음> 진짜 네. 이 떼어보니까 네. 눈으로 보이네. 괜찮아요. 부야부슨요 부수, <웃음> 음. 컨디션은 일단은 제일 먼저 저희들 겨냥했던 것은 염류장애. 그 그러니까 염류장애라든지 냉해, 동해. 그 다음에 열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어서 어 저희들 연구팀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만드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 어 열가 농가들을 테스팅을 하면서 토양의 염류장애가 어떻게 극복되는가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이제 어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토양에 뿌렸을 때는 얘가 바로 영양분이 흡수가 됩니다 어 바로 영양분이 흡수가 될 뿐만 아니라 토양에 있는 이러한 염류장애 있는 구조들을 이세 가지 세 제품들이 혼용을 하면서 완전히 순식간에 태알 태알 구조로 바꿔놓는 것들 바꿔놓아가지고 얘네들 그동안 이 작물들이 같은 영양제를 넣었다 하더라도 흡수를 못했던 것들을 빨리 흡수를 할수 있게 해줘서 어, 염료장애 극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컨디션이 예. 하는 주요 기능은 예 흡수력을 빠르게 한다는 건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토양을 어, 부드러운 구조 태알 구조로 바꿔놓고 그리고 어, 그동안 토양 속에 쌓여있는 그런 많은 영양제들을 빨리 흡수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많이 많이 안 하시고... 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가격 대비가 <웃음> 반값이니까. 그러니까 약하게 하려면 한 4,000배까지도 그 정도 효과를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 조금 더 강한 효과, 좀 빠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2,000배나 1,000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아니, 흙이 흑이... 부드러워요? 아니, 숨을 툭는 스묵 이렇게 숨을 때려보죠.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그 컨디션의 효과다? 컨디션도 그렇고, 재균, 뭐, 여러 가지. 증수가 한 30% 대비 나오는 것 같아요. 30% 증수가 네. 다 아, 작년보다? 작년보다? 네. 아, 그럼 컨디션, 컨디션 작년보다 돈을 더 하겠네. 더 하겠네. 아, <웃음> 한 1억 이상은 해야죠. 아, 9천 도청해서, 원이는한 네. 1억 2천 보다 네, 그렇죠. Here we go!